안녕하세요 네, 위드 스피치의 이경환 대표입니다 어, 이번에는요 음, 서울시 7급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시 7급의 경우에는 11월 17일날 필기 발표가 나옵니다 그동안 뭐 공부했던 거, 노력했던 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이날 발표가 날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바로 필기발표가 끝난 다음에 인성검사를 보게 되죠 인성검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면접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면접보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 일단 첫 번째로 어, 되는데요 토론 시간을 이렇게 짧게 진행하지 않고 55분 정도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토론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고 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들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겠지만 사실 토론을 그렇게 자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스피치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방법을 알고 연습을 한다면 이 토론 면접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응대를 할수 대응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는 게 바로 주제발표 과제문 검토하는 것입니다 어, 주제발표를 혼자 이렇게 한다는 것, 어, 토론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더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 주제발표에 대한 어, 개요를 작성을 하고 그 개요에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을 좀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주제발표 과제문 검토하고 작성하는 데에만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어 20분이라는 시간은 음,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20분 안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잘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주제 발표 10분 내외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번에 서울시 7급 채용에 따른 면접 특징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 서울시 7급은 뭐 국가직 지원자들, 서울시 7급 다시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어, 국가직 가는 것보다 서울시 7급 도 가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어, 지방으로 이제 가지 않아서 수도권에 있어도 된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7급 어, 이렇게 지방직에 또 채용이 돼서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는요 서울시 7급에 맞춰서 어,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의 면접을 집중적으로 코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7급에 따르는 어떤 내용들을 좀더 어, 분석을 하고 어, 본인이 정말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스토리로 잘 구성을 하는 것이 연점에서 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위드 스피치에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7급 면접과정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7급 면접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